<웃음>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아, 시자고 친하는 룬테리안 친구들 반갑고 오늘은 말이야 룬테라 잘 가는 장난꾸러기들을 소개할거야 바로 룰루랑 샤코지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로 들어가볼까? 오직 재미만을 찾던 둘은 우연히 마주쳤고 둘은 필연적으로 느꼈어 오늘 같이 놀 친구가 생겼네 다음쥐 보고싶어? 어때? 아, 네. 귀엽지 않아? 별로라고 아니면 권꽃스러운 선물을 줘볼까? 내농담 어때? 재밌지 않아? <웃음> 오늘은 어떤 장난을 줘볼까 고민하던 찰나에 둘은 잔혹극의 거장 카다 진을 보게 되었어 진은 그때 자신을 붙잡은 제드와 쉔에게 원활이 아주 깊은 상태였지 누구를 먼저 무대에 올려볼까... 오늘은 그중... 제드가 좋겠어! 시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바라왔던 제드의 무대를 한껏 꾸며내고 싶었지 하지만 순조롭게 흘러가면 재미없잖아 자 우리는 전부들의 방향 근사한 기획을 한번 세워보자고 자자 테크 원. 제드가 길을 가는 와중 보이자는 연꽃 함정을 밟아 당하는그 순간 끝난다 연꽃 함정을 4군데 네 비용하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착한 완성되는거야 완벽 했다 그래 완벽했지 하지만 실전은 다르더군 준비한 무대가 절정에 달한 그 순간 아 이런 새코가 미리 선수척 깔아놓은 박스에 제들과 달아나고만 거야 괜찮아 괜찮아 아직 진의 설계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능숙한 연출자라면 예비한 네개 정도는 당연히 준비해두지 그렇고 말고 두 번째 개회 와드를 네개박아놓고 길가던 제대의 그림 작업이 발동하지 어라? 뭐지? 부지 속에 발을 들여놓자 용고 탐정 네개가 발동하고 살상 년이 크리고 시간이다. 피날레를 앞둔 그때 샤코가 짜잔, 룰루에 커져라. 치니크 피티를 돌아봤을 땐 광대는 감주까지 사라졌지. 아니 아니, 광대인지도 몰랐을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두 다 실패고, 니커다지는 망연자실. 꼬대하던 작품을 뒤로한 채 슬픈 눈으로 제들을 한번 돌아보고 유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 자자 뭐 어쨌든 장난꾸러기들의 계획은 성공한 것 같네 이 뻔뻔스럽다 할 만큼 순진한 꼬막마들에 담당해서 누가 될까? 이걸 보고 있는 코기 너도 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음 실패라니 이런 유머러스한 공연도 가끔은 아프지 않지 이것 또한 내 연출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이것 또한 내가 계획할